엄마는 앞으로 내 인생에 끼워들지 마 내가 동진선배를 왜 만났는데? 그럼 당연히 엄마 탓이지 나 완전 막 가고 싶었거든 내가 동 거까지 한 연하를 왜 버렸는데 난 엄마 거니까 엄마가 하지 말란 짓은 죽어도 못하지 엄마가 장애인 싫댔지 나 그래서 다친 애 놔두고 한국 왔어 당시에 엄마도 쓰러졌어서 핑계도 참 좋았지 근데 엄마 그거 기억나? 왜? 나 여섯 살때 엄마가 할머니 집앞 들판에서 나한테 약 먹였을 때나 그때 분명히 알았거든 난 엄마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섭다고 해도 엄마가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연하를 버린 건다 엄마 탓이야. 미치도록 사랑한 남자 버리고 나니까 내안에서 내가 그러더라. 야이 나쁜 연아너 이제 그냥 막 살아라. 양심도 버리고 이제 그냥 막 살아라. 그러니까 엄마 는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야 돼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 나한테 잘못했다고 좀해 진짜 지러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